그때 이후로 이틀어보여 괜찮은거야? 왜냐면 우리들이 난 괜찮아 고마워 왠지.. 혼자가 되기 싶은 기분이야 백화점 올라가자 애써 밝은 척하고 있다.. 역시 빡빡빡 빡네 빡빡. <웃음> 예쁜 바다 나는 이 바다를 지키는 걸까? 그럼 왜, 왜 사면 기치를 구하지 못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아무것도 못하는 노력은 뭐 아니야 사면 기치 항상 나에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나는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이제 사면 기는 없어 두번 다시 만날 수 없어 그래 두번 다시 사실은 알고 있었어 같은 마음이었어 나는 바보야 어째서 좀, 어째서 좀더 빨리 자신의 마음 알지 못한 걸까? 이미 늦었어. 이제 노력했으면 뭔 일이야. 내 잘못이야. 모든 게 전부 내가 좀더 제대로 했어야 하는 건데. 미안해. 하지만 이제 이만음조차전할 수가 없어. 미안해. 카미. 받다노아라넌 항상 그래. 너는 왜 자신 마음을 가슴 안쪽에 숨기는 거니? 다. 종이랑 받다노아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첨도 제대로 했다면 난 마녀인데 전부 내탓이냐나 때문이야 넌 잘못 없어 아니야 내 탓이야 전부 내가 와다 놓아라 제품을 간출 필요는 없어 어디에도 없어 혹하미 어. 저기 혹함미 내가 제대로만 했다면 분명 이렇게 끝나지 않았겠지? 최소한 방법이 있었겠지? 이렇게 되지 않았겠지? 아니, 이건 운명이야. 응. 너는 잘못 없어? 응. 너 잘못이 아니야. 나는 충분히 힘냈어. 아, 이게 배신자는 보다 뭐, 이거야. 이제 물들어 버린 거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 나, 나 때문에 사매치 사일치니까천 번의 잘못이야. 내가 좀더 제대로 했다면. 내가 좀더 강했다면. <웃음> 너 다시 아니야. <웃음> 왜 이렇게 치 미안해. 어맞아 근데 이건 아니더라고. 미안해. 컴이 그리고 고마워. 받아 놓아라. 그는 널 믿고 있었어, 항상. 그리고 분명 지금도 같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계속해서 그를 믿어줘. 내가 말하고 싶은 거 그것뿐이야. 그래, 맞아. 그는 너가 부르는 오카니아 전발조했어바이뒤에 숨어서 듣고 있는 걸 자주 봤으니까. 이걸 알고 있었다고? 오카리나 어 그래 그 오카리나는 어 정말로 정말로 소중한 왜냐면 그건 남의 일치가 그런데 난바다노라씨어이거코씨 이거이거 오랜만입니다라고 해도 이전에 별의 설명에서 한 번쯤 말지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쪽에 여러 가지가 나셨다고 해서 네 설명은 좀 길지만 아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 편하게 있어요 아, 아니아니아니 전에 아니, 아니. 물건이 있습니다 배안에 들어간거요? 이건... 그거 당신의 물건이 맞죠? 이걸... 어떻게... 바다에 떠나니까 우연히 밝긴 했죠? 어떻게... 그게 당신 의 물건인 가 알고 있냐고요? 그건 사백의 치가 좋아지 주은 시물건입니다. 당신이삼빼기에서 말이죠. 호호 이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뭐든 간에 그선량한 몸이 당기 물건이니까. 나 아, 역시. 네. 나는 또. 요즘에 이뻔했어 나 강해질거야 좀더 제대로 되 해야 될거야 가슴이 펴고 당당히 사매기치랑 만날 수 있도록 이 넓은 바다에서 사매기치가 날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사매기치를 찾을 수 있도록 저기 난 여기 있어 항상, 난난 여기야. 응? 오우, 나 꺼진 줄 알았어 컴퓨터. 나 순간 컴퓨터 꺼진 줄 알았다. 아니요. 이유후에 나와요 이제. 초반에 시작했대 이거 했을 때그 마녀가 바로 와다 놓아라 그거 나와 기다리면 나오 보면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만나는 것까지 나와 보면나도 아 집에 엔딩까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이제 와다노와라가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이제 책 덮으면서 이거만 나오면 돼요. 이제 책을 덮을 때 됐는데 <웃음> 와 다섯 시간 동안 하고 있어 <웃음> 대박. 해저제스 투루 엔딩 맞나 이제 나올 거예요 와다노와가 이제 책 이런 이야기했습니다처럼 나올 거어 나온다 이게 바로 와다노와라입니다 어떠셨나요? 그런가요? 그 이후로 마녀는 어떻게 되냐고요? 네 마녀는 길고 긴 시간이 지나 지금도 계속해서 그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있는 자가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겠죠? 시간이 얼마나 지나더라도 바다의 세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녀도 바다와 마찬지로 겉으로만 보이면 이상한 얘기로 보일지 모르겠네요. 그자가 꼭 돌아올 거라고 하시는 수 없는 건데, 아니, 오히려. 네. 그런데도 그 마녀는 믿고 있어요. 이제 들어가시나요 호호 그렇습니까? 그럼 회상까지 올려 부탁해드리죠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만월이에요네이 바다에서 보이는 만월은 정말은 없지요 호후눈은왜 그릴까요? 오늘 밤, 달이 예쁘다. 몇 번째일 만하니까? 진지해졌으니. 자자 사백기치 등장 사백기치 등장이요 돌아올 수 있었구나 응 미안 시간이 좀 걸렸어 기다리해서 미안해 와다노하라 누니? 아니야 시간은 너무 깜짝 사이 지나갔어. 기억이 희미해진 정도로 많은 시간이 기억 지나가는데도 나는 변하지 않아서 안심했어 그렇지도 그 세계도 그때와 다른 없이 담했겠지 돌아와 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 항상 너의 너의 오리 크랜서리가 들려왔어. 그러니까 그 전에 망했, 공격당했잖아요. 그후그 그 세계를 이제 지금 이, 지금의 세계는 이미 몇 년인가 지난 거지, 만월이 된거몇 개월 지났는데 그 전에는 이제 복구되기 전이니까 나는 항상 날 믿어줬어. 그래서 난 돌아올 수있던 거야. 지금 몇 세기 이제 좀 지난 많이 지난 거지. 그러니까 그 세계라는 거지. 오, 눈이 돌아왔다 나는 다시 너랑 만나게 될때 멀지 않기 위해서 강해지려고, 걸려고매힘새 힘내왔어 하지만, 아무 힘이도 없었나보네? 에헤아다노라사음치 어디에 가지마 그래 약속할게 어서와 우어 <웃음> 어서와 와. 어서 사매키치 다녀왔어 아나노와라 <웃음> 억울하든다 다르케어려면은 진짜 현실을 이르면은 어쩔수 이 진짜 이날이 똑같이 일어난다면은 그럴 수 밖에 없어 투르 엔딩 이것도 이벤트 맵 있는데 오마키가 있어요 사실 오마키는 짜잔 이렇게 있습니다 장난 아니게 많아요 네 잘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